정부가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최고가로 주택을 사들여 실거래가를 높인 뒤에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 사례가 포착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최고가로 주택을 매매한 뒤에 취소한 계약이 시세 조작 등에 이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동일한 계약자가 여러 차례 반복해 주택 계약을 취소한 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비슷한 단지의 반복적인 계약 취소 사례는 조장 의혹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 2099건 중 43.7%에 달하는 918건이 최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에선 9731건의 주택 매매 계약이 해지됐고 최고가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2282건으로 전체의 23%였다. 실제 경기 수원시 원천동 중흥 S클래스 아파트는 2021년 8월 당시 에 최고가인 18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16개월 뒤 계약이 취소됐다.